사이클 선수가 내염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외부적 요인 침입 경로비 입증 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6-206550-206567 206다 전주지법 2016-4368-4375 나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내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로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이클 선수로서 다른 소속 선수들과 함께 합숙 훈련 및 대회 출전 등 일상생활을 하던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이 사건 뇌염 발병 직전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할 정도의 훈련 등이 있었다거나 비슷한 훈련과 대 출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소속 선수들에 비해 더 심하였다고 볼 만한 외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 유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퇴행 현상, 내재적 요인, 다른 질병 등 이를 야기하는 다른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보혼자인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불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십사인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